가보자 따따따따 어휴 아안되었지자 아. 어디로 갈까 자제예 이거 포워드 아 이거 개공이 이거, 이거 포워드 이거 우배부 이거 무시기아니네 그래도 뭐 개공이 잡으러 왔으니까 상관없지 우배부 잡으러 갈까 갑자기 고민되네 그냥 바로 안으로 틀를 합시다 바로 병원 안으로 테레해. 그 바깥으로 나 스폰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내가 생존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설마 건물 밖으로 스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이명이 건물 밖인데 이거? 어? 아, 어 안녕하세요. 바, 반갑습니다. 이명박 <웃음> 맞네 그냥. 건물 안으로 샀으면 그냥 개가심 멸망할 뻔. 정탄적 깔끔 환자 내리도록 유도해 줍시다. 내리면 사망. 아마, <웃음> 아마 박실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나또 열두 시 가져왔네. 그러고 보니까 안 와. 어 잘해. 무서워 가자. 갑자기 뭐 이상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뭐지? 아 실수 미친. 실수를 하다니.. 이 시국에.. 대다도 음. 없어요. 계곡이기 때문에 안 돼.. 음. 바꿔서 잡자 판자 내리고 뭐야 우배보가저해독게다 돌릴 것같데 막을 수 있나? 이거 막으면 이기고 못 막으면 좀 애매하다 아 <웃음> 어렵죠 이러면은 이쪽으로 데려온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약간 좀 빡세졌다 자 갑시다 빡빡이도 잘, 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포워드 보았죠 앞으로 가서 공좀 미리 쓰도록 유도해주자 이런 게 광폭 3의 좋은 점이죠 어, 나쁘지 않게 캠핑을 할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어, 광폭을 쓰는 게 아닐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줄줄이 그냥 줄줄이 소세지 마냥 승승승 딸려오죠원플렉스만 마냥. 자 저기 우베부 우베부 해독기 돌리네요. 그러면은 뭐 캠핑할 필요 없지. 바로 들로 갑니다. 해독기 돌리면은 난 들어요. 여기 구출하러 오죠 지금. 열불나게 뛰어오는데 이러면 다시 내리고 정산잡았고 탈 준비. 문치 깔고, 건물 안으로 오는지, 바깥으로 오는지 체크 음또 가면은 다시 가야지 어,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잘 빠졌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느긋하게 해도 돼요 여기 있는 이명은 로봇 이명이기 때문에 음, 좀 빠져서 보자 네, 손절인 거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국부사 한번 견제 가지고 <웃음> 야 그거 안되지 인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음. 잘 반진 고개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대부까지 잡으러 갑시다. 아, 잘못했어. 아, 군수공장에 어떤 어? 아 됐다 그냥 하자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어 그냥 해 그냥 어 그냥 가는 거야 자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묘지기 이거 곤충학자 이거 고개사 이거 탐사원 그러니까 난 이쪽으로 갈 거지 롱너 맞나 어맞다 맞춘 거 아니야 아닌가 <웃음> 어다 맞춘 거 아니야 이거 어? 나좀 떠는 듯 어. 아 이게.. 아씨 그게 안 좋다. 뭔 소리냐면은.. 그거에 났어 가지고 그.. 핸드폰을 얼음팩 위에 올려놔다보니까 마취적 맞추... 개점이다. 예.. 안좋아요 그래서. 피하겠지? 아니 안피하고 그냥 간다고? 아 뮤직이야! 너.. 뇌가 근육이니? 이거는 깡이 있는거야 뭐야 새우깡이야 설마? 아아 음. 네. 아, 꺼져 고낙주제야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어? 감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감히 네또 근데 이게 이 방법이 또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요거 다 부술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저런 방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좀 미리미리 해야지 응? 내리고 부수고 환자 내리고 넘고 넘고 안 넘으면 좋고 마무리가 대구 아 뭐야? 깨 만든 지정 없어요. 그냥 OBS에서만 끊기는 거지.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잘안 잘 보이는 분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이밤 분수등이야. 들어와요 그래 판트 부수고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여기다가 정산재을 깔고 여기 안쪽으로 꼭 와서 캠핑할게요 야 위험한 놈이 있다 응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오 똑똑한데 응. 실수 약간한번 해버렸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 한번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죠 어한대 맞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얘누어한대다이드하드데드하드데드하드 없나요? 약간 좀 내절이긴 한데 탐사원 음 그래도 뭐 팀원들을 위한 거룩한 힌트 잊지 않겠습니다 내못다리 네, 치는거 아니야네 어림도 없구요 왼쪽으로 곤충학자 붙었으니까 빠르게 장판질 깔아가지고 시야 확보부터 해줍니다 갈수 있나? 때댕 때댕 어림도 없다 이녀석 죽어라 피 범벅이 되어 죽어라 <웃음> 아, 에이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안 꺼져? 그냥 뭐야 그거 안 꺼져? 아 오, 하지만 자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 뭐아하고 나왔어? 아 이런 걸로안는데자 여기 자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판자가 많아가지고 잡을 수는 없어요. 방탄재 깔고 저 반대로 뜰어자 적당히 간좀 보다가. <목소리> 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문 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얘 친구 묶어주고 탐사구출 오는 거 매주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란 한척 하면서 코탐 들어올때 곤충수 잡으러 가. 이거 절대 잘안 써요 잘 쓰면은 무조건 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탐선이 해야 할 일은 50초 동안 뻑이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 따는 거 보이거든요 음, 문은 안닫네요어 저기 있다 자부은척 해주고 봐줍니다 <웃음>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해 주면 되고요 마무리 음. 지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 불편한 방송을 보여줄 바에는 지금 자꾸 이렇게 나을 것 같아요